이번 영상은 모든 워프 포인트가 열려있다는 가정하에 바이신의 눈동자를 구역별 최단 루트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겁니다 이번엔 좀 간단한 루트입니다 저번 영상 이후부터 시작하고요 천영산부터 청어포, 상법강문, 두동룸 이렇게 진행을 할겁니다 시작은 천영산에 있는 워프에서 시작하고요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하나 있으니까 활강하시면서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으로 오패주시고요 길목이 한개 저 이제 추추족 집같은거 저기 지붕이 또 하나있거든요 저렇게 두가지 루트로 갈겁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금방 보이죠 그래서 바이행자로 이스크 써서 먹으시면 됩니다 다음 뒤쪽에 언덕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건물 있죠. 이 건물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상자가 있고, 저 지금 정면, 정면 바라보는 곳에 저 지붕 위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심연메이지 있구요. 저는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지붕 위에 한 개. 여기를 먹고 나시면은 이제 청호포에 있는 눈동자를 찾아갈 거고요. 저기 밑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바위산 청호포로 가시면 되고요. 도착하시면은 저렇게 건물 꼭대기에 눈동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한개밖에 없구요 이제 그좀 위로 올라가면 한개 이제 성폭관문 옆에 한개 여기 두개가 있는데 어 여기서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 안병타는 구간이 있어서 성폭관문에서 스타트합니다 자 지금 미니배보시면 하나 보이는데 저거는 마지막에 볼거예요 우선은 광산쪽으로 가줍니다 여기 크레인처럼 생긴거 여기 꼭대기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먹고요 그리고 바로 바로 정면에 또 먹는 루트가 있거든요 저기 보이는 탑처럼 생긴거 저 건물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클리어 했구요. 여기 먹고 나서 이제 성법관문에 오른쪽 워프로 타주시구요. 아까 지나가던 길에 미니맵에서 봤던 그 눈동자를 먹으러 갑니다. 보기 쉽게 돼 있어서 쉽게 찾을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다시 한번 워프 타주구요. 자, 여기 절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저기 젤일 밑에 있는 집젤 아래쪽에 있는 집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집 안에는 또심연미이즈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위신상 쪽으로 워프해줍니다. 인상에서 이제 왼쪽 쯤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활강하시다가 저 문처럼 생긴 부분, 저 건물 위에 있습니다. 비교적 이번 건은 어, 눈동자 있는 위치들이 알기 쉬워서 찾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위로 워프 해주시고요. 원래 그냥 길 따라가셔도 되는데, 어, 이거는 부계정이라서 팩이 약하기 때문에 전투 다 피하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산 쪽에 있는 바위 타고 넘어갑니다. 원래 그냥 길 따라가셔도 돼요. 폐건물 옥상에 저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나서 다시 또 중앙에 있는 바위 신상으로 돌아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두농록 퀘스트가 다 완료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두농록 가이드를 보시면서 먼저 이 기믹을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활강하러 가시다 보면 은 손쉽게 한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목록 자체를, 어, 미리 클리어 하셨다면, 은저 가운데도 아마 드셨을 겁니다. 여기는 두목록 그, 기, 장치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자, 이렇게까지 먹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그냥 윈드필드 타시고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최대한 올라가서 저 정면에 있는 저 폐건물로 가줄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어? 안 보이네? 어디갔지? 아 먹었네요 슬라임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영상 촬영 당시에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까 지금 다시 돌려보니까 같이 먹었었네요 눈동자 위치를 어좀 확인이 불가능해서 한번 다른 캐릭터로 다시 와봤습니다. 이렇게 슬라임 머리 위에 떠있고요. 내려가시면 그냥 먹게 되니까 아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